뉴클레오 타이드? 그렇지. 어. <웃음> 어. 근데 여기 A T P A T P 말고 뭐 다른 거 종류 네 가지 그이 A 섞어서 A 네 종류 더 있잖아 이렇게. A T P랑 아맞나 A T P. A T P. 뭐 A T P. 아닌가요? 어, A T P랑 또뭐 있지? 뭐가 있을까요? 진짜 편안하게 봐 에이 아 이거 우와. 우리 앞전루 정리를 하긴 해야겠다 그지? 네 <웃음> 언젠가 딱한번 들어본 듯한 단어들이 막 나와서 이거는 아 n a 일 때는 이유로 바뀌고 이 티가 아니라. 아아 아 그래서? 키워놨어? 네 이제 아야 잘했어. 아, 아 이제 이게... 이런 기억들을 끌어나서 이제 텅텅 터져야 돼 이제 나. 아 이게 정명만. 이게 연기인가요 그러면? 그러지 그럼 이 피는 무엇일까? 피요? 어이거이거이거일까요 이거, 그렇지. 아유. 잘했어. 근데 이거 여기 티잖아. 네. 이게 몇 개일까, 칠까?